이 영상은 블로깅포의 주관적인 견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의 모든 정보는 참고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로깅포제이드입니다. 비트코인이 7 0 0 0 달러에서 잘 머물러 주고 있길래 오랜만에 차트 정리를 해봤는데요. 차트 정리에 앞서서 클레트라고 에어드랍하는 앱이 있어가지고 써봤는데 에어드랍 무료로 막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니오 이거 그 프로젝트 영상도 볼수 있고 그리고 뭐 웹사이트 설명, 백서, 뭐 SNS 다볼수 있고 그 웹사이트 있죠 모바일 버전 그 에어드랍 받으면 아 이미 받았구나 이거 그딴거 인터내셔널 사이언스 허브 이거를 받읍시다 500개 500개 500개 받고 또 다른 애도 얘도 얘도 블록 팔로우 네트워크 알겠으니까 받고 받고 50개 일단 무료니까 다 받고 볼게요 지갑에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 벌써 50개 500개 막 받아 놨는데 근데 아직 입출금은 안 돼요 그거 될것 같은데 일단 생각날 때마다 들어와 가지고 무료니까 그냥 다받으려고요 어, 에어드랍 들도 조건이 사실 이것저것 많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하신 분들이 다 받아 가던데 저는 귀찮으즘이좀 심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좀 받으려고요. 또 다른 에어드랍 받는 앱 있으면은 혹시 여러분 아시면 저한테도 댓글로 좀 달아서 공유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차트를 보자면 주봉으로 봤을 때블리시 긍정적인 가격으로 마감을 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7,000달러가 이제 지지선으로 변했어요. 여기 원래 초록색에서 이제 빨간색 저항선을 뚫고 이게 초록색 지지선으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저항선은 이제 그러면 8,050달러 그러면서 이 저항선이 되게 약하잖아요. 얇아가지고 뚫으면 이제 9,300대까지 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이 7,355달러 대 초록색으로 마감한 거 되게 좋게 본다고 이게 빨리 뚫릴 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두 번째 차트 크레딧 거 보면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지만 일단 결과적으로는 블리시안 시장, 긍정적인 상승 시장으로 보는데 여기 회색 되게 두꺼운 저항선 이거 있잖아요 여기에는 7600, 7700대인데 이게 매우 두꺼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어, 상승장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비트코인 차트 보면 저 지지선을 지금 강하게 뚫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7700 엄청 잘 뚫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탁 이거 올라가면 은 상승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벌써 7700이야 제가 영상 처음 만들 때만 해도 7600달러 때였는데 그리고 이분도 상승을 할 거라고 긍정적으로 보는데 전형적인 이 헤드앤숄더 역헤드앤숄더 해가지고 7600, 7700을 넥라인 저항선으로 보고 여기를 뚫으면 이제 상승을 할 거다라고 하는데 응, 역헤드앤숄더 그 월봉에서도 사실 여기 2 0일 EMA선을 깨지 않고 안전하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기진 않겠지만 우리는 여태까지도 상승장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락장은 없었다는 얘기죠. 월봉으로 봤을 때. 제가 그랬죠. 여러분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그래서 정말 항상 진짜 이게 오르면은 아 어제 샀어야 되는데 싶고 하락하면 아 어제 팔았어야 되는데 싶잖아요. 그래서 저도 6천 달러 때 한 5, 6천 달러 대 여기에 조금 샀는데 좀더살걸 그랬어요. 음. 일단 이분은 비트코인이 여태까지 하락장인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막간을 이용해서 이더리움을 잠시 보자면 지금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 조금씩 여기 삼각형 에지 부분 수렴을 하는 중이고 이 장기적인 하락 추세선을 뚫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거나 둘중 하나잖아요. 이제 여기 갈림길에 서 있는데 이더리움을 눈여겨보고 있긴 한데, 위로 뚫을지, 아래로 뚫을지, 잘 지켜봐야 되겠죠? 가는, 뚫는 쪽으로 가니까. 제가 항상 소식을 전하고 나서, 영상을 만들고 나서, 음, 다들 그렇게 오르더라고요, 코인들이. 전 영상만 만들고 맨날 바쁘게 소식만 전해주고 맨날 못 사는데, 뭐, 이더리움 클래식, 뭐, 에이다, 바이낸스 코인, 웨이브, 다 제가 영상 만들고 나면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전 하나도 못 사는데. 일단 그래서 뭐, 제 영상 만드는 거 자주 지켜보시고, 그 특정 코인에 얘기를 하고 나면은 이제 그 코인도 주시를 좀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요 하지만 절대 파이낸셜 어드바이스 절대 아닙니다 <웃음> 안돼요 그냥 아까워서 맨날 영상 만들고 나서 올라가는데 못사서 아까워서 그래요 <웃음> 트레이딩뷰에서는 캘린더님께서 이제 곧일봉21 EMA랑 50 EMA의 골든크로스가 나올 거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 한국어로 지금 여러가지 보조지표까지 이렇게 해서 분석을 잘 해놓으셨어요. 되게 길어서 제가 설명을 못해드리고 참고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링크 아래다가 남겨둘게요. 그 차트는 대부분 상승장이 온다고 하는데 뉴스에서는 반대로 아직 바닥 아니라고 5천 달러까지 갈수 있다고 하는데 이 비트웹 기사에 따르면 은 단기 급락 가능성 경고라고 하는데 단기 급락에 대한 증거들로는 지난주에 어 거래량이 55억 달러에서 35억 달러로 비트코인 감소한 다음에 가격이 급등한 거랑 그리고 뭐 7일 동안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거래량 감소한 거 어, RSI로 봤을 때 60에서 80 사이에는 중요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뭐 단기적으로 그냥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덧붙여서 최근에 비트맥스의 CEO 아더 헤이즈가 비트코인이 어, 2만 달러를 갈 건데 그걸 목표로 해서 8,000달러, 1 0달러1 2 0대달러로 상승하기 전에 5,000달러대에서 바닥을 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비트코인이 5,000달러대까지 큰 매도를 경험을 할지 사실 모르지만 은 최근 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감안을 할때 시장은 아직 4월 말 때처럼 큰랠리를할 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확실하다 라고 하는 기사도 있긴 있어요 항상 양쪽이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예 5,000달러 대를 이미 찍었었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차트를 봤는데 일단 최근에 5,700, 800 이거 찍은 게 6월 28일, 29일이잖아요 근데 비트맥스이 CEO가 나는 이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기 전에 5,000달러를 테스트를 한번 더 하는 걸 보고 싶다라고 한게 3일 전이더라고요 20일 그래서 그건 아니죠. 한번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라저 사람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한번더 5초 때까지 하락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둔 거 같고 제가 이렇게 귀엽게 그어놓은 하락 추세선에도 아직 못 들은 상황이라서 충분히 부딪히고 사실 다시 내려올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 저는 일단 뭐 하락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더 많이 테스트 할수록 지지선은 더 탄탄해 질 거고 제가 저가에 매수를 할 기회도 더 주어 주는 거니까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8500 까지는 무난하게 이렇게 여기 안에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올라가도 좋고 내려가도 좋고 내려가면은 내려가더라도 사실 뭐 저점이 더 높아질 것 같긴 하지만 이런식으로 여기까지 음. 일단은 어 올라가든 내려가든 스트레스 안받으려고요 <웃음> 이미 해탈해서 감흥도 없고 상승이랑 하락 양쪽 의견 지금 제가 다 전달 드렸으니까 양쪽 다 보시고 투자 결정은 매우 신중하게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차트만 보다가 끝났는데 다음에는 기술적인 분석 외에도 평소에 많이 전달 드리려고 노력하는 이슈들 그리고 프로젝트 정보로 더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